종이는 이제 집에서 있으면 안 돼. 집에서 있으면 사람만 자죠. 밖에 나오면 네가 마음대로 응. 오 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민포부입니다. <목소리> 동희씨 <웃음> 희씨 돌려주세요. Tongi, Tongi, t o o n o n t o n Tongi, 리 o o t o n Tongi, Tongi, Tongi, t o 번호를 t o 어야 되는데, <웃음> 이 영상은 아들, 아들 체력적으로 키워야 되는 브루프입니다. 동이 표정이 좋아. 동이? 이제 지겨워. 아빠 땀 흘리는 거 봐봐. 눈물인가? 땀인가? 어, 또 하나 찾았다. <웃음> 재밌어? 일요일은 d 데이 입니다. Dead Day. Dead, Dead Day. D-D-Day. <웃음> 그래도 동이가 재밌게 놀면 다행이야. 그걸로 행복이야. 있지 동이야? 동이는 너가 옆에 있어야 재미있게 논다. 항상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필요해, 동이. 음. 근데 드디어 이번 주 우리 동이 건강하게 위힘 넘치게 좋은 주말 됐습니다 이제 마마데이 오늘 디데이라고 동희야 동희 어디 가고 싶어요 엄마 좀 편하게 할게 엄마만주차 타면 돼 엘리 엘리 엘리 <accessed> 그거 아니야 한발로 한발로 해야돼 한발로 맞아맞아 자 엄마 핑계가 좋아요 <Öyle> 동이 모자 씌우기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동이? 엄마? 모자 왜 이렇게 싫어해 응? 어? 아닙니다 오늘, 오늘 성공 많이 했어. 오늘 거의 20분 정도 그냥 모자 쓰고 놀았지. 좋음으로 이제 끝. 모자 입던데나아도줄수있아치 엄마도 모자. 우리도 모자. 여보, 모자, 여보, 모자 씌워줘 봐. 뭐? <웃음> 동이가 요즘에 주세요 를 잘하는데 동이 한번 주세요 보여줄까 동이 줘야 돼뭘 줘야, <웃음> 줘야 돼 주세요 할때 주소가 있어야 돼 모자는 필요 없대 이리 오세요 나 이제 이 포즈는 나의, 나의 생활 포즈 오, 내 내려봐 내려놔봐 다시 어디 가게 어디 가라고 어디 가라고어 이제 어디 나한테 오라 나한테 오네 오비곤네 어? 어? 이제 비곤네오예 <웃음> 가자 집에 가자 오오응 <웃음> 동이 몸무게 적은 거 진짜 다행이다. 나의 행운이다. 오늘 어때 재밌어요? 조차 타니면서 계속 잡아야 되잖아. 아이고, 오, 오, 오,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 동이 같이 잡아봐, 자, 어. 이거 잡고, 이거, 이거 이것도 잡고, 자, 오. 어. 두 개! 동이 빨리 끄고 이제 혼자 알아서 할수 있게끔 잘 먹고 어. 그래서 우리 아빠 헬스장 운동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웃음> 그냥 동이랑 한두 시간만 놀면 운동이 된다 많이 된다 2천 <웃음> 칼로리 주세요 <웃음> 다시 한번 주세요. 진짜 줘야지. 모자 이거, 모자. 이동이팔이 좀... <웃음> 동이 눌러줘 팔거 눌러주세요 눌러줘.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안 보여.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지이 이거. 이 내 핸드폰 만지기. 근데 영상 우리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데. 주세요. 모자 줘. 모자 모자 줄게. 자 나. 미로 도착했어.